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인생 성애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욕구입니다. 어, 욕구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싶다 라는 어떤 감정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욕구란 무엇을 하고 싶다 라는 감정의 표현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언가 자기 안에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려는 감정의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의 격차가 느껴지면 그것을 채우려는 이제 행동의 동기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격차가 과하다고 하면 욕망, 탐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욕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 욕구, 하나는 상대의 욕구입니다. 이 절대 욕구는 또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 절대 욕구라는 것은 자기의 몸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구 기본적으로 의식조가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을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적 욕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욕구는 기본 욕구와 성적 욕구로 나뉘고 상대 욕구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냈는데 그 안에서 그다마 남들보다 더잘 사는 그러니까 비교 우위의 심리의 욕구 비교 우위의 욕구를 상대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욕구가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람은 욕구대로 행동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욕구대로 행동하다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 법이라는 테두리로 욕구대로 하되 자유롭게 하되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라고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테두리를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어, 그런데 이런 욕구는 왜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세대를 거쳐와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도 종족을 보존하고 개체도 보존하고 하는 그 각자 보존하는 본능이 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유지하려는 개체 보존의 본능이 있고 그 자기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려서 종족을 보존하려는 종족보존의 본능이 있겠죠 이런 개체 보존의 본능이나 종족 보존의 본능은 호르몬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 보존의 욕구나 종족 보존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뇌하수체 호르몬을 말씀드립니다. 이 뇌하수체는 여덟 가지 뇌하수체는 8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앞에 전엽에 5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중간엽에 한가지 호르몬 뒤에 2개의 호르몬에서 총 8개의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8가지 호르몬은 어, 그로스 호르몬 이라고 보통 성장 호르몬 이라고 하죠 이것을 자기 성장 호르몬 이라고 칭할 수 있고 프로락틴은 자기 씨앗을 성장시키는 자기 씨앗 성장 호르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CTH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이고 FSHLH는 자기 씨앗을 발생시키는 호르몬이고 그리고 TSH는 자기 몸을 관리하는 호르몬입니다. 결국 앞에 전엽은 자기 몸을 성장시키고 자기 씨앗을 성장시키고 자기 씨앗을 보호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리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자기와 관련된 것이 이 호르몬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 중간엽은 환경과 관련되는 MSH 호르몬이 있겠고 후엽에서 나오는 것은 옥시티, 옥시토신이라고 옥시 해서 자기와 남을 연결하는 호르몬이고 ADH라고 해서 연결된 것을 매듭을 짓는 좀더 견고하게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ADH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앞쪽은 나와 관계된 것이고 뒤쪽은 남과 관계된 것이고 중간 것은 환경과 관계되는 그래서 나와 남과 환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주의와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이 호르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체 보존의 본능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ACTH와 자기 몸을 성장시키는 GH 그리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TSH 세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GH, ACTH, TSH 이세 가지가 자기 몸을 개체를 보존하는 그런 욕구를 쓸때 나오는 호르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개체 말고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FSH와 LH인 씨앗 발생 호르몬과 그리고 포로락티에와는 씨앗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욕구를 만들 때는 이런 FSHLH와 프로락틴 호르몬으로 종족보존의 욕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체보존의 욕구와 종족보존의 욕구가 뇌하수체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통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자기 씨앗을 퍼뜨려서 종족의 확장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식물과 동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 집단은 모두 다 같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 중에서 자기 몸을 어, 유지하는 어, 세 가지 호르몬인 ACTH 그리고 GH, TSH 이세 가지 호르몬은 우리 몸의 의식주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 몸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식이 필요하고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집단이나 자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주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 중에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식은 GH와 관련이 많고 자기 옷을 가지고 온도를 관리하는 것은 TSH와 관련이 많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개체나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이 주라고 하는 것은 ACTH와 관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주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뇌하수체에 있는 ACTH, GH, TSH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의식주를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옷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매를 좀더 예쁘게 보정을 하고 좀더 짧게 입어서 남의 눈을 좀더 의식하게 만들고 이렇게 추위에 있는데도 긴 코트를 입는 것이 아니라 짧은 옷을 입거나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해서 남에게 좀더과시를 하게 되는 이런 걸 함으로써 결국 옷이 우리 몸을 보호하지를 못하니 열을 관리하는 TSH가 과다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 TSH가 훨씬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우리 몸의 열 에너지 관리가 비율적으로 생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저하증으로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션을 좀더 강조하는, 결국 외모나 형식을 강조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이런 식에 관련된 거, 먹는 것들도 보면 자기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자기 몸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건강을 생각하는 에너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화려하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이런 외관에 좀더 치우쳐서 그런 것이 좀더더 더 맛있고 비싼 음식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먹방 유튜브를 해서 이 먹는 것을 어떤 자기의 재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리 몸을 생명을 유지하는 소중한 것을 재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가세가 된 것이죠 또한 식도락이라고 해서 우리 향토 음식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각가지 음식을 맛을 보고자 하는 이런 맛의 쾌락에 중독에 빠져서 여행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심심찮게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깨끗한 청정에너지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가공탄수화물, 가공첨가제를 많이 먹음으로써 오히려 우리 몸에 깨끗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림프 오염을 만들게 되어서 주위치가 오히려 잘 나오지 않는 그리고 밤 사이에 잠을 잘 자야지 GH가 나오는데 이런 성장호르몬이 잘나오질 않아서 탈모가 생긴다든지 어,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에서도 이런 우리 몸을 보존한다는 개념보다는 자기 취미수단, 재미수단 그리고 외, 외모나 형식에 관련된 이런 외형적인 수단으로 맡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가장 근본 원인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쉬게 하는, 자게 하는 편안한 안식처인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투자의 수단으로 바뀌고 좀더큰 집에 삶으로써 남에게 과시하는 과시의 욕구의 수단으로 바뀐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주의 대변격이 되는 ACTH는 이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군데 여행을 다니면서 집을 옮겨 다닌다든지 아니면 집을 이사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ACTH를 과잉으로 자극해서 ACTH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삶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가 왜 중독의 수단 그리고 사치품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어, 당연히 기본 욕구는 충족이 되다 보니 오히려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멋있고 싶고 비교 우위를 점하려는 이런 상대 욕구 비교 우위 욕구가 발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살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다 보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더 경쟁이 부추켜 지고 그러다 보니 돈에 목이 메이고, 이런 돈을 쫓는 현상, 그리고 권력을 쫓는 현상, 명예를 쫓는 현상이 점점 발달되게 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자기를 좀더더 더, 더 비교 우위를 점하게 하는, 돈, 권력, 명예가 자기 우위를 더 점하게 하는 이런 현상으로 점점 치닫게 되다 보니, 일식주는 기본이 아닌 어, 사치품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잘하고 싶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욕구는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런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고 오히려 칭찬받는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행동의 동기가 남의 기준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 싫은 소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행동을 멈추게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되다 보면 결국 상대방이 나를 조정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인생의 행동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한테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의 기준 자체가 점점 남한테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남한테 잘보이려 하다 보면 남한테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남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다 보니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남의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칭찬이란 것도 질투라는 마음에 칭찬이란 포장을 싸서 남에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다 보니 자기는 칭찬인 줄 알고 포장지를 뜯지만 실제는 엄청난 시기심과 질투심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려고 점점 올라가다 보면 칭찬이라는 선물은 계속 받고 있지만 질투와 시기심의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만 힘들게 열심히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기준으로 올라가고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이 세운 기준에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치려 하는 이런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본주의라는 플랫폼 틀에 플레이어들이 싸우고 경쟁하게 되고 이런 경쟁하는 구조들이 어 결과적으로는 남들을 깎아 내리고 자기가 올렸으려는 결국. 타인의 불행위에 자기의 행복을 쌓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래성에 쌓여 있는 것과 같은 결국 상대방이 다시 누르게 되면 자기는 언제 무너질도 모르는 그런 행복 아닌 행복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인정욕구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까요? 이런 인정욕구를 우리가 계속 가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남의 기준에 맞추고 자기 행동이 과하게 되고 그것이 남의 어, 상대방의 피해를 주게 되는 오히려 법의 테두리를 넘는다든지 어, 이 인정욕구를 자기가 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결국 남한테 피해주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기도 괴롭죠 결국 남도 괴롭고 자기도 괴로운 최종 결과 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인정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알아차리기입니다. 어, 내가 이런 비교라는 테두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깨뚫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교가 남들과의 비교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남들에게도 시기심을 일으키게 하는 서로서로 서로 좋지 않은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기준을 두지 않고 사회의 기준, 남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서 그렇다는 것을 첫번째 알아차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삶의 기준을 자기한테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자기, 자기에게 삶의 기준을 둘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인생에서 결정, 하루하루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 본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까지 삶이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적이지는 않았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먹는 것을 남에게 항상 의존해서 남이 사준 것을 먹는다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상사가 아니면 대표가 결정하는 데 따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자기의 하루하루의 인생사를 결정을 남이 하는 쪽으로 하는지를 먼저 되돌아 봐서 자기가 하는 의존이 아닌 자기가 결정하고 어디를 갈지,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갈지를 하나하나 자기가 결정해보는 자기 기준을 세워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존적 태도는 부모님의 집착적 태도와 연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많이 감싸 안아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감싸고 돌았다든지 그리고 먹는 것이나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많이 살도록 했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 너무 많은 풍요로움 속에 산 것이 자기 결정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도구로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알게 된 분들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이런 환경에서 내 스스로 의존을 벗어나지 않고 독립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스스로는 내가 너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교육을 잘못 받았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모님이 어려움으로써 내가 의존적 삶에서 탈피해서 독립적 삶을 살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아이의 부모가 잘 살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에 살게 된다면 그 상대방 아이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의존적 삶을 앞으로 살게 될지 그렇게 해서 인생 결정을 못 하게 되는 자기 결정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래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아이는 불쌍하게 보고 자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태도를 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정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어, 상을 버려 본다는 것입니다. 음, 인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현상들을 보죠.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살면서 우리 가 우리 주위에 만들어져 있는 물질로 되어 있는 여러가지 산물을 보게 됩니다. 어, 집이나 차나 자기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현상을 봤을 었때 이런 물질은 만들어진 것이죠.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여러가지 미세한 입자들 금속의 입자들이라든지 목재의 입자들이라든지 이런 입자들이 현성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물질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과 어떤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끼워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브랜드가 값이 비싸면 마치 좋은 상으로 생각하고 브랜드가 싸면 값싼 것으로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쌓여진 것, 형성되어 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모든 것은 상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에 집착하지 않고 형상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남에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sns 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도 하나의 이미지 디스플레이에서 온오프가 되면 온이 되면 켜지고 오프가 되면 없어지는 허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의 집착을 버림으로써 어, 자기 의 인정욕구도 같이 해소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 개념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한번 시간을 가져서 상에 대한 것만 콘텐츠를 다뤄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어땠게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살면서 남한테 어 인정을 받는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이런 인정욕구 때문에 자기를 자책을 한다든지 오히려 자기를 자만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무엇이 됐냥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인정욕구가 결과적으로는 상대방도 괴롭게 하고 자기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인정욕구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런 인정욕구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의 삶의 기준을 자기한테 두지 않고 남에게 두었다는 것을 깨뚫로 알아보고 이런 처한 환경이 모두 감사함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루어진 이런 모든 물질주의가 상임을 알게 되면 이런 인정욕구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고 결국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잘살수 있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